에,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오늘 구개명 어, 명하는 내용들을 어,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신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신자라는 말이 참, 음,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믿는, 음, 영어로는 뭐, 그냥, believer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어, faithful, 해가지고, 약간, 신실한, 신실한. 그러니까, 믿을만한 사람인 거죠. 단순히 내 내용, 어떤 내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표출하는 사람, 생활로. 신자는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죠.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가 아니고, 정 반대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이전엔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 왜 그게 참이니까? 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거짓으로 둘러싸이는 위선과 거짓으로 둘러싸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철저히 그리도만 얘기하는 거 그게 신자예요. 교회는 신자마다 사람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여 그리도에게로 자라가는 거룩한 사회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나 혼자 세상에 뭐 고고하게 독단적으로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도 안에서는 교회라는 한 지체로, 사회로 살아가는, 개인, 개인도 이 사회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가 왕처럼 행, 행보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사람들한테 묻고 가는 거죠. 그 신자예요. 주님의 사람들한테 묻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개명의 입법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진 거죠. 특히 이제 구개명이 그렇답니다. 구개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함께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다른 계명도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에 그걸 얘기했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도에 관한 것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울이 증거 했던 거예요. 그가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성신의 사람들이 신자는 성신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성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성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과 동동등된 뭐그 성부와 성자와 동등된 존재지만 구속사안에서 종속이 돼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깊은 속을 드러내는 일을 성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기회, 거기 이제 언약.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순복하신 그리스도를 그 드러내는 거예요. <웃음> 이이 계명이 곧 그것 그 우리가 단순히 뭐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새 생활의 지침으로 쓴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외우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진짜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다 들어 있는 것이고,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이 어떤 그 의미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목표가 있는가? 그걸 잘 알아야지,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걸 잘 알아가야지. 이게 계명을 온전히 대하는 겁니다. 구 개명을 포함하여 오 개명에서 십 개명은 그죠 사람간의 도덕을 규율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생각했던 도덕 그것이 기독교 안에 똑같이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그거 존중하고 간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 더러운 의와 같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들은 오직 그리도를 중심에 모신 인간관계를 명령합니다. 그리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인간관계는 아무리 정답고 아무리 의기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의 본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 이방 종교나 아니면 세상에 덕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이좋게 그그그 그, 그, 그 체제 안에서 그틀 안에서 얼마나 저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니까?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거냐? 전혀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땅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명의 본위를 그 외형으로 봐선 굉장히. 이웃사랑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리도를 떠난 인간관계는 정이 도타우면 의로움이 약해지고 이 도타우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도, 도탑다 이 두텁다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도탑다. 도탑다는 말을 잘안 써요. 제 이름에 들어있는 돈 자가 도타올 돈 자입니다. 도타올 돈 자. <웃음> 그저, 저 몰랐어요. 잘, 그전엔 잘 몰랐는데. 아무튼, 도탑다는 말은 그, 깊고 많다. 그런 말이에요. 두텁다는 그냥 두껍고 굳고 깊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 얼음이 얼었는데, 이게 두텁게 열, 얼지 않으면 거기 올라가, 우리가 의지하고 올라갈 수 없죠. 두, 두껍게. 두껍게라고 하기도 하고, 두텁게. <웃음> 그러니까, 두터워야 얼음 위에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의지할 만. 의지할 만한 거죠. 믿을 만하게 의지할 만하다. 그게 두텁다는데, 도텁다는 <웃음> 깊고 많다. 그리토를 떠나서 이제 정이 돋아오면 의로움이 약해질 것이다. 주님의 이것 이것도 이 의로움이라는 것도 그냥 써있는 말이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의로움이. 하늘나라에서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그정 반대로 움직인다 하는 걸잘 알아야 돼. 의기가 넘치면 냉냉함이 흐르기 쉬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뭐좀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어려운 아, 척하고, 그러면 이제 아주 냉냉함이 흐르기 쉬운 거예요. 의로움이 약해지면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데요. 이게 시록의 시대와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징벌적인 상황인데, 다 징벌적인 걸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징벌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주님께 달려가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더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지고, 더 진짜 냉랭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입니다 그 말세의 특징이, 그러, 그런 것 아닙니까? 말세의 특징이 <웃음> 따뜻한 온기가 없는 사회는 결정적인 위기에 위에서 분열되고 분열 무너지고만 일반적으로도 이제 무너지는데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곳에서만 사랑의 따뜻함과 의의 질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도타, 참, 참된 도타음을 나타낸. 아, 이 사회가 뭐 사랑이 없어서 그, 그런, 그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가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시는 그리토를 중심에 모신 곳에서만 사랑의 따뜻함과 의의 질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곧 거룩한 사랑이 그 사회에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인 장본인이고 내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을 하고 각색 정욕에 종로를 탄 사람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그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거기에 잠잠히 주님의 그 사랑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맨날 얘기하니까 이게 이게 그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 그 비유로 그런 말 말씀드렸죠. 이 공이 바닥에 가야 튕겨올라온다. 바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튕겨올라올 수 없어요. 인간이 꼭 그래요. 바닥에 가보지 않고도 자기가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진짜 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 존재인가 뭐그 그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인보다 내가 더큰 죄인이다. 이거를 알아야 거기서 튕겨올라온다. 죄의 은혜 그건 제가 제가 비유로 한 말인데 그건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돼. 내려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사랑 얘기하면 온갖 시끄러움과 그 추한 것이 다 드러난다. 과연 그리도는 계명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강령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게, 그게 여덟 번 나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까지 해서 아홉 번 나와요. 근데 좀이 구속사가 진전된 상황 속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구약의 내용과 더불어 거기, 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진전된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웃음>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내가 다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곤도 세우잖아요. 뭐 그게 냄새나는, 나, 나한테 냄새나는 부분이든, 아니든, 그거 내가 다 손으로, 다 오로 만지면서 치료하려고 그래. 근데 남의 거는, 남의 똥은더 냄새, 내집 내 애기똥은 향기가 갖고 남의 집 애기똥은 <웃음> 구리 구리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그 죄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그건. 그러면 이웃의 냄새 나는 부분도 냄새로 안 들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런. 어, 그런 분들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요. 어느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못 견뎌요. 전 저같이 냄새 민감한 사람은 아마 토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똥, 오줌, 그냥 쩌들은 냄새 아니에요? 근데 그게 향기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안죠. 자기가 양복을 입고 있어도 끌어안죠. 끌어안고 그, 그 사랑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자기를 아는 거니까 그 사람을 알 안을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모르면 요 이웃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론이 잘못되면 진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도 안해요. 그 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해야 그건 안을 거 아닙니다. 아유, 인생이 진짜 더럽게 나왔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나하고 분리하는 거지, 나와 동일한 걸로 여기잖아. 요 그걸 안을수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그 간단히, 이렇게 한마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진짜 인간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그것들을 다내 안에서 인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짜 저 사람이 옛날에 되게 못했었는데 예수 믿고 지금 아 조금 난 척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의 얘기 할 때도 내 얘기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더러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의로움을 얘기하려고 남의 얘기하면 그건 아, 악인들이에요. 그건 진짜 악인들이에요. 그건 자기, 자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 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토께서 진히 율법의 강령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도 이 율법을 진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의 가담해서 뭐 조금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도 다 주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그거 위선이죠. 다 위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거룩한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아 설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왜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하냐고. 그러고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원칙만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악한 거지요. 그리스도는 이 거룩한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기에 율법을 참으로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참으로 순종하셔서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진짜. 로마서 13장 따라서 오직 이런 거룩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율법이 참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참으로 순종하는 곳에서 이런 거룩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율법이라는 그릇은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치적인 머리, 사회적인 머리, 또 도덕적인 머리, 또 법적인 머리, 그걸다 주셨는데, 그 보, 법적인, 어, 그, 그것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일반은총으로 이 사회를 형성하고 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뭐 성문법으로 하든, 불문법으로 하든, 그, 이게 그런 조, 법의 정신을 구현해서 그렇게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이 세상의 법의 정신이 일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양과목으로 다 공부했을텐데 법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상대적으로라도 사랑이에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거예요 최소한의 사랑으로 내가 법을 지키는거예요 신호를 지키고 뭐 이, 저, 이걸 저, 운전할 때 이걸 다 지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 데 그거, 아, 뭐, 이거 뭐, 얼마든지 하지. 그거는 이웃사랑은 아니 일반적인 법도 안 지켜. 이, 이, 일반적인 사랑도 안, 내, 안 나타내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웃음>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율법을 준수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사랑을 그 위에 더하면 완성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율법이라는 그릇은 거룩한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각양의 은사를 얘기하고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것은 13장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한 사랑이라니. 그 사랑은 우리가 지, 지상에서 사람끼리 사람 사회 속에서는 도무지 알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봐주는 것도 이 사랑으로 봐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누구를 봐주는데 자기 사랑으로 봐주면 은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하나님 걸 도둑질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은 한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서 그 계명의 본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건데요. 이게 믿음이 있는 다음에 단계로 소망, 뭐 사랑,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는 거예요. 아, 난 믿음이 있는데 아직 사랑이 잘안 돼. 그걸 거짓말이란 거예 <웃음>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또와 연합시키는 끈입니다. 성신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또와 연합시키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또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내용도 다 제시하시고,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길도 그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만 바꿔놓은 게 아니고요. 거기 그 구조를 구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거짓말 하는 사람, 죽은 믿음, 거짓말, 진짜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보는 어디 가도 냄새가 나고, 그 아주 그 더러운, 성격이 있습니다. 외모는 번드르라고, 아, 자주색 옷입 있고, 뭐, 그 아주 종교 고위 지도층에 있어도 그, 그거, 그 믿음은 냄새나는 믿음. 냄새나는. 거지 같이, 나, 거지 나사로 같이 말이죠. 냄새나는 구덕에 있어도 그믿 향기 나는, 그리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 할 때는 이 거룩한 사랑과 정 반대로 행하지 에,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게 감이 될성 성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 나를 구동시켜야 된다는 구동시켜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어, 추진 추진력을 얻게 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치워지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랑은 뭐, 이 세상에도 아무나 하냐고, 뭐, 유행과 가사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다 내버린 사람이에요. 이것이 에 바로 성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한다는 걸 그냥 명제적으로만 입에 붙여서 말할 게 아니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 그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것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스테반의 그 성신 충만한 모습과 같고 그게 아주 이 땅에서 볼수 없는 고고한, 고요하고, 고고하고, 고상하고 좋은 고자는 다 붙이고 싶은데 아는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해서 고고하고, 고상하고 <웃음> <웃음> 성신을 의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품종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게 없는데 그,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야 말로 이상. 성신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일은 없고,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급급하다면 그것은 성신의 인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성신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토의 영광을.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그리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리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리또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게 뭔지 모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근데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몰라 그리스도와 연합돼가지고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성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 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조주의자들처럼 뭐 그거 그 배운 거니까 귀로 들은 거니까 아, 또 우리 선진들이 고백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 외우기도 하고 아 기억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 그거는 그리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리또를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또를 말해가지고 자기가 그리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신은 우리를 그리또의 몸과 지체답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토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신께서는 내것곧 그리토의 복음을 알리시는 일로서 그리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신께서 사도와 목사를 쓰셔서 그리토를 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리토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반이 그리토를 드러내니까 그리토의 품성을 드러내니까 원수의 앞에서 품성을 드러내니까 그리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동일한 영광, 그 행위를 해서.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영광을 돌린다고 할때 굉장히 우리 입을 사실 우리 창조주 앞에 입을 그 담물라고 예. 잠잠히 하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함부로 주절거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토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신자가 그리토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그리토의 지체로서 살 때, 머리이신 그리토처럼 거룩한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부활하신 그리토의 영광이 세, 이 세상에 찬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헬라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더 단계 높은 걸 좋아하겠죠. 예? 더 단계 높게 하는 걸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겠죠 헬라주의자들. 히브리주의자들은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예? 근데 그다 세상의 것이다. 상대적입니다. 진짜 실령한 주의 백성들은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자체에 감격하고 그걸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리도의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도 부활하신 그리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신자라. 에베소스 4장 15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어. 그리고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나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토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토의 생명을 발휘하여 진리이신 그리토를 드러내는 거지. 내가 남보다 좀 도덕적이고 남보다 더 학식을 더 많이 아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토를 드러내는 그리토를 그리토의 사랑과 그리토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만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자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거 신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신자 신자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신자로 살았다 그 우리가 그게 경력이 돼서 미래의 신자됨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근데 이제 그그 그, 그 과거의 신자로 산 사람은 반드시 현재의 신자로 살고요 또 미래에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는 대로 그치지않는다니다 참된 신자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과거에 회개 한번 했으니까 끝나는게 아니고 매일매일 회개 세례의 시료를 누려간다는 말이 이미 한번 세례를 받고 끝났지만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내 인생 행보로 드러낸다 그게 세례 받은 사람의 실질이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침, 침례주의자들 아니면 구원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누구한테 그걸 받은 것을 의미해 두잖아요. 근데 바울도 사실은 그런 거 알고 자기가 직접 세례를 별로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한테 세례받으면 더 그럴듯합니까? 통신 하나님 앞에 받는 걸로 생각해야 돼. 누구한테 받아? 신자가 참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물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동시에 사랑 안에서 가능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라는 의미이고 교회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자는 늘 현재라고 주, 현재이신 주님 영원 가운데 계신 그분이 현재로 내 앞에 계시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믿음으로 행보하는 그게 신자예요. 여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제 9개명을 공부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진실을 말하여 점점 그리토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없는 사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토의 진리로 충만한 그런 사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세워나갈 생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 세우니까 나도 이 속에서 어떻게 끼워 가지고 도매 건물을 뭐뭐 하려고 그런 것이야말로 이제 이게안 되는 거죠. 그전에 왜그철학재목사님이그 얘기 하셨는가 우네 세례 노인네가 세례 받을 때그 학습 문답하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저 매누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 그런, 그런 식으로. 그런, 그런, 내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의 고백으로 있어야 돼. 그게,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자기를 위장하지 않는 거 신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저 그가 인격적으로 문제에 있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룩한 사명을 역행하는 심각한 거지이 거짓. 세상은 거짓의 아비에게 비옥되어서 거짓을 쉽게 생각합니다만 교회는 작은 거짓이라도 용인될 수그 작은 거짓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른 사람이 시험드는 거 보면 더 자신이 시험받을까 두려워하고, 그, 그, 그런, 먼저 자신을, 그, 돌려보는 가운데, 그,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네, 이제, 국외명이 명하는 걸 계속해서, 어,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9개 명의 명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하다 마쳤는데, 모두 13가지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어, 살펴본 줄은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것에 관해 생각하겠습니다. 문답 43문은 이 항목 아래 사도의 인산말에서 참고 구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의 인산말을 한 군데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마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이한 사람이 거룩하게 믿는 믿음을 한 지역사회에서 나타내면 그 소문이 퍼지는 거죠. 한 사회 속에서 험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짜 온 세상에 퍼지고 감찰하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사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서진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따가, 뭐, 뭐 오늘 못 보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의 그 소, 글로의 집사람 편으로 소문을 듣고, 1장에서 6장의 내용을 쭉그 분쟁과 뭐, 또 뭐, 근신상관문제 뭐 그런 것들이 소문에 들려왔잖아요. <웃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제 바울 사도가 어, 깨우칩니다. 그럴 때 너희 중에 아,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물론 어, 저들이 이제 과정 속에서 연약해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아 하고 이끌어 가죠. 주, 중요한 것은 그,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그, 그 소리를 들을만한 들어, 들어 을 들을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 지금 로마 교회는 그런 것을 보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은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잠정적인 어, 고 잠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여전히 사실은 실수가 많고 연약하여서 완전한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도 안에서 받아주시니까 그게 어 완전한 걸로 여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뻔뻔하게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늘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감격해야죠. 뻔뻔스럽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 인도 잘 받아나가기 못하면서도 그, 다른 사람을 자잡는 사람들 있죠. <웃음> 그리토를 참으로 믿어서 그리토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본받게 된 그리토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선자가 이렇게 선언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겠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족족이 어, 없이. 발을 안 만꾸미고 향수나 향수를 뿌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 나는 발이 되고, 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세파에 휘둘리면서 발에 냄새를 묻히고 다녀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리켜 아름답다고 할 정도이면. 그의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실로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것의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지, 질그릇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사도는이 사실을 위해 이렇게 권합니다 만일 그리토인으로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토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자랑스러워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대로 그 그리토의 소유답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이 세상에 그리토인을 얻기를 바라셨는데 과연 그리토인들이 그리토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 교회의 원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안 드러내면 개혁 교회의 원된 게더 욕먹는 거예요. 아 그냥 그냥 뭐 아주 겨우한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그 교회 하한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개혁 교회 의 원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안 드러내면 더 개혁 교회를 욕맥이낸 사람 <웃음> 사도가 로마 교회 의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명예를 참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에게 주신 이 이름을 사도처럼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주, 주님께 나온 그걸 기뻐하고 주, 즐거워하는 것입니 장당 모양 쫙대면서 뭐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그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어. 사실 아까 뭐 아베 마리아 얘기도 했는데 원래 안녕 마리아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 처음에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은 이 성, 성가로 작곡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 저저 대상을 위해서 그걸 작곡했는데. 그런 걸로, 그, 어떤 선율에다 그걸 했냐면, 바하가 작곡한 프렐류도 1번, 그걸 베이스로 깔고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어요. 근데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곡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사실. 굉장한 위선이죠. 그 주님이 주신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 좋은 선율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더 욕, 욕을, 대대로 아주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토인이라고 부 저 사람 로마 헤토릭이왜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는지 압니까제 2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가 제 2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웃음> 그 마리아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땜에 그런 것들을 그냥 형식, 전통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어떤 교회, 뭐 얼마나 유명, 장한 목사 밑에서 어느 유명한 교회에 내가 다, 다녔는가? 1호가 됐나, 2호가 됐나? 그런 걸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내려놔요 <웃음> 형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으로서 나가는 그것을 참으로 성원하고 기뻐하면서. 하다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 위에서 교회에서 누가 믿음으로 행하든지 말할 때 지지하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오, 아니더라도,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그가 믿음으로 말하거나 행할 때 어른이나 직분자나 오래다닌 교인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말처럼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께서 내신 것을 얘가 고백할 수 없는 거로 고백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요. 마땅히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실은 화, 화가 나겠습니까? <목소리> 특별히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이념에 큰 영향을 받아서 온갖 알게 선후배 의식이나 서열 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의식이 사회 질서 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서로 대하는 태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무슨 서열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서열을 세우면 스스로 말 속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스스로 서열을 존중하면 스스로 상속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그런데 그게 간반의 차이인데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직분자일수록 교회에 오래다닌 분일수록 이런 일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지낸 세월이 많으면 그만큼 더 친숙해지는 법이어서 자연이 가깝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언제든지 믿음안에서 누구와도 교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무리를 형성해서 그 무리에 끼지 않으면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형제에게 개방적이지 결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주님이 죄인들을 끌어 안고 가셨듯이,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믿는 형제에게 개방적이지, 결코 폐쇄적이지 않습니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면 아름다운 질서가 교회에 점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참말을 할 수가 없고, 이웃, 이웃을 바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토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